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 거룩하신 나의 아빠 하나님 아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주세요. 그리고 아빠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용서했으니 아빠도 내 죄를 용서해주세요. 아빠 오늘 하루 먹을 음식도 말씀 만나도 주시고 악에서 악한 영에게서 저를 구해주세요.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빠께 영원히 계십니다. 아멘. 여러분 하나님 아빠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도될 수 있어요.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부활의 예수님이세요. 축복합니다. 예수님께 돌아오세요. 감사합니다.